안녕하세요 여러분 화장품 알려주는 공대 남자 화공남입니다 요즘에 일본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말이 많죠 그러다가 삼성 반도체 이쪽으로 불어지다가 유니클로에서 이제 패션이죠 패션에서 엄청나게 이제 타격을 입다가 어, 뷰티 쪽에서도 화장품에서도 이제 조금씩 조금씩 사람들의 실수라던가 언변 이런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다가 제일 먼저 문제된 게 지금 콜마에서 그 회장님이라는 분이 그 유튜브 강연에서 이제 말이 돼가지고 뭐 사퇴하시고 뭐 이것저것 사과도 하는데 사실적으로 콜마에서 화장품을 만들어내는 걸안 쓰는 건 사실 좀 어려워요. 콜마에서 같은 건 이니스프리나 이제 아리따움이나 아모레코시피 거의 대부분의 제품을 만들기도 하고 거의 대부분의 뷰티, 화장품을 콜마에서 굉장히 많이 만들어요. 제조사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별개로 하고, DHC가 이제 지역방송 하듯이 이제 자체 채널을 운영을 하잖아요. 이제 거기서 굉장히 이제 막말을 했죠. 막말을 해서 DHC가 이제 거의 오늘로써 올리브영 룹스와슨스에서 거의 매대 진열에서 안 보이게끔 하던가 물건을 다 빼던가 하는 조치를 취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DHC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옛날에 김희선씨가 모델할 때부터 좀 봤었거든요 굉장히 제가 김희선씨를 좀 좋아해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DHC 상품이 그 이후로 뭔가 나왔나 봤는데 사실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그리고 매출의 거의 대부분도 클렌징 오일이더라고요 그래서 DHC에서 나온 올리브 오일, 클렌징 오일을 대체할 수 있는 거를 제가 몇 가지를 출연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의 영상은 DHC 클렌징 오일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러한 제품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DHC 클렌징 오일이라는 것 자체가 천연 오일인 올리브 오일이 거의 45, 46%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일을 고집하고 계속 쓰시는 분들은 미네랄 오일이 들어있는 광물성 오일이라던가 기타, 여러가지 화학 성분이 추가된 그런 클렌징 오일이 안 맞다는 가정하에 최대한 자연 오일이 많이 들어가 있는 제품을 추려서 제가 추천을 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오늘 하루종일 롭스 홈페이지도 보고 올리브영 홈페이지도 보고 그 다음에 아리따움도 보고 여러가지 쿠팡이라던가 네이버 순위 있는 것 까지를 다 뒤져봤어요 다 뒤져서 제가 지금 앞에 노트에다가 지금 다 정리를 해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씩 설명을 해드리고 이게 왜 추천이 되어 있느냐의 성분, 메인 성분 두 성분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추천해 드릴 대체할 수 있는 그러한 DHC 오일을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은 어, 마녀 공장에서 나온 허브 그린 클렌, 클렌징 오일이라는 제품이에요. 요게 이제 아마 제가 영상이 아니라 이제 사진 같은 걸 이제 띄어서 올려놓을 텐데 이 여기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마녀 공장 허브 그린 클렌징 오일이에요. 이 오일 같은 경우는 콩오일이 이제 거의 대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콩오일을 비롯해서 녹차오일, 올리브오일, 포도씨오일 등이 들어가 있어서 기존에 쓰시던 이제 자연적인 올리브오일이 메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콩오일이 메인이 된 클렌징오일이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BRTC 클렌징오일 제가 추천템 리스트에도 올렸어요 BRT C 클렌징 오일 같은 경우는 가성비도 좀 좋고 세일할 때도 사면 좋기 때문에 사용하면 좋고요 이 오일 역시 콩오일이 주된 오일 성분이에요 그 다음으로는 요근래드 들어서 자꾸 눈이 가서 보게 되었는데 브링그린 클렌징 오일을 살펴봤는데 브링그린 클렌징 오일 같은 경우는 쌀껴 오일이 주된 오일이 된 성분이에요 쌀교 오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약간의 안색 개선을 그렇게 해주는 그런 효능이 있는 클렌징 오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아로마티카에서 나온 오일을 볼 거예요. 아로마티카 오일 같은 경우는 이름은 아로마티카 클렌징 오일이에요. 아로마티카 코코넛 클렌징. 근데 코코넛 오일이 많이 들어가 있진 않고요. 두 성분의 오일은 해바라기씨 오일에다가 코코넛 오일과 아몬드 오일을 더 넣었어요. 아마 코코넛 오일을 메인 베이스로 쓰지 않은 이유는 약간의 어, 겨울이라던가 온도가 살짝만 낮아져도 코코넛 오일은 고체가 되죠. 고체가 되고 약간 건더기가 생기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용감이라던가 불순물이 섞여 있으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 이거 변질된 거 아닐까 하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해바라기씨 오일을 메인으로 삼은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프리메라에서 나오는 시드 에너지 클렌징 오일이라는 제품이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고씨와 포도씨 오일 그리고 올리브 오일을 주된 오일로 삼은 클렌징 오일이에요. 그 다음으로는 백화점 브랜드긴 한데 제가 약간 백화점 브랜드 중에서도 살짝이 좋아하는 브랜드인데 록시땅에서 나온 이모르텔 클렌징 오일이에요. 이 이모르텔 전체적인 향이 저는 솔직히 좋거든요. 향은 이제 개인적인 주관이고 그 다음으로는 시드 몰에서 나온 카렌듈라 클렌징 오일이에요. 카렌듈라 클렌징 오일은 카렌듈라 오일이 45% 정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것도 역시 천연 오일 베이스로 삼은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살구씨 클렌징 오일, 똑같이 시드몰에서 나온 제품인데 이 제품 역시 살구씨 클렌징 오일인데 이와 관련된 천연 오일이 40% 포함되어 있는 오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두 가지를 더 얘기해 드릴 건데, 이제, 약간은 와닿지 않는 그런 브랜드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제가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다가 발견한 브랜드인데, 굉장한 후기도 많고, 이미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고 계시더라고요. 뭐냐면은, 황지수 퓨어 퍼펙트 클렌징 오일. 이라는 건데, 이거는 살구씨 오일과 호호바 오일, 올리브 오일 이세 개의 오일을 천연 베이스로 삼아서 만든 클렌징 오일이에요. 그리고 이 제품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유리 피부에서 나온 클렌징 오일인데, 이 클렌징 오일 같은 경우는 <웃음> 옥수수베아유와 녹차씨 오일을 베이스로 삼은 오일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제품을 보다가 유리 피부, 이 클렌징 오일은 옥수수 배아유가 주된 베이스인데 이 옥수수 배아유라는 <웃음> 성분이 슈에무라 클렌징 오일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슈에무라 클렌징 오일에서도 메인 오일로 삼고 있는 그런 제품이더라고요. 성분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약간 슈에무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오일을 약간 궁합이라고 해야 될까 호환성? 이좀잘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 일부러 이거는 제일 조사를 하다보니까 중간에 꼈는데 제가 마지막에 소개해드릴 거예요 마지막에 소개한 것만큼 이유가 있겠죠 바로 그 제품은 청미정에서 나온 알로에 발효 오일이에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네이밍에서 정말 아쉬움이 많이 느껴졌어요 왜 알로에 발효 오일이라고 했을까? 라고 할 만큼 청미정 알로에 발효 오일은 바로 DHC 올리브 클렌징 오일과 가장 유사하게 올리브 오일을 52.5%를 함유하고 있는 청미정 클렌징 오일이에요 그래서 여러가지 오일이 있겠지만 생각하시는 것만큼 올리브 오일이 직접적으로 48에서 55% 정도 그렇게 들어간 클렌징 오일이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고 실질적으로 제가 여러가지 제품을 조사했었을 때 살짝 이 걸러내는 거 네이밍은 좋게 지었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그런 제품은 배제했어요 나쁜 제품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올리브 오일 이라고 하면은 이니스프리에서 나온 올리브 클렌징 오일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 제품 같은 경우는 올리브 오일이 이렇게 다량으로 안 들어가 있어요 메인 오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한 한율에서 나온 쑥 어쩌고 저쩌고 클렌징 오일이 있는데 얼핏 봐서는 그것도 천연 오일 베이스겠거니 할 수도 있는데 그것 또한 그러한 베이스가 아니었고요 그래서 제가 언급하지 않은 거는 얘가 몰라서 얘가 지나쳐서 그럴 수도 있어요 수, 그럴 수도 있겠지만 혹시라도 제가 놓친 게 있다면 아래 리플로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요 혹시라도 어, 이 네이밍인데 얘는 아니야? 하시는 분들은 전성분 가서 한번 보세요 전성분 클릭하셔서 보시면 거기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합류도 순으로 적혀있거든요 그게 분명히 천연 오일 베이스가 아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11가지, 12가지 정도 클렌징 오일을 추천해 드렸는데 추천해 드리는 것도 있고 DHC 클렌징 오일을 대체할 만한 제품을 추천해 드렸는데요 마지막에 소개한 청미정에서 나온 알로에 발효 클렌징 오일 알로에 발효 클렌징 오일인데 이것이 바로 이 오일이야말로 DHC 오일과 가장 유사하게 올리브 오일을 52%를 포함한 그런 클렌징 오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DHC 지금 여러 가지 이슈도 되고, 불매운동도 번아 뭐랄까, 불거지고 있는데, 저는 사실 일본 제품을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아요. 추천하지도 않고, 여태까지 보셨으면 알겠지만, 제조국이 일본인 것도 기피하는 약간 그런 것도 있고, 특히나 제 영상을 계속 보셨으면, 인삼보 같은 경우는 일본 제품을 피하시라고 얘기를 해드려요. 왜냐면 하 저는 후쿠시마 그 방사선 터쳤을 때 제가 일본에 있었거든요. 일본에 있었고, 그리고 여행으로 잠깐 간게 아니라 거기에 한 2주 이상 머무르면서 그걸 계속 체험도 하고, 체험이라니까 이상한데 실감도 하고, 그걸 되게 했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일본어도 어느 정도는 그때는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실질적으로 듣는 소리 현지어로 듣는 것도 많았기 때문에 일본 제품 같은 경우는 네, 저는 추천 리스트에 거의 넣지 않았고 유일하게 제가 기억하는 거는 아마 아크네스 제품일 거예요 그게 제조국이 일본인지 한국인지 잘 모르겠지만 한국이면 좋겠다 라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월요일인데 약간 급하게 컨텐츠를 마련한 것도 없지 않고 하루 종일 진짜 클렌징 오일만 계속 조사했거든요 그래서 DHC 클렌징 오일을 계속 꾸준히 사용하신 분들은 갑자기 다른 걸로 갈아타기도 좀 힘들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저가 이렇게 몇 시간에 걸쳐서 하는 거를 개인적으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 화공남이 이렇게 시간을 투자해서 이렇게 대체할 만한 오일 리스트를 한 12가지 정도 뽑아 봤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그렇게 나오는데, 저희 나라도, 이제 우리나라도 굳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 감정싸움 하는 거 좋지 않다고 생각되지만, 일본에서 먼저 그렇게 나왔다면, 저는, 에 어떻게 따지면, 애국 <웃음> 해야죠, 당연히,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이 좀 길어졌는데 제가 DHC 클렌징 오일을 대체할 만한 걸 추천해 드렸으니까 이중에서 메인 오일을 한번 보시고 자기한테 목적이 맞고 특정이 맞는 제품이 있다면 한번 검색을 하셔서 이중에서 검색을 하셔서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결정하시면 훨씬 더 쉽지 않을까 해서 이 영상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좋으셨다면 위에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